<목소리> <목소리>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에서 혼자 심심할 때 아, 이런 놀이 하면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? 어, 지금 제가 사용한 그 에어소프트 핸드건은 VFC의 블록 17 젠5 모델인데 얘가 음, 젠4나 뭐 마루이나 뭐 W에 v 에서 분해를 할때 이거 맞추는 게 조금 힘들어요. 힘들어서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음, 심심할 때 집에서 타이머 치켜놓고 이렇게 노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짧은 영상으로 한번 다가왔습니다 모두 함께 자기의 타임어택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